2017년 친구들과 함께 했던 오사카 그곳을 성인이 된 2019년에 다시 찾았는데요 2년 전과는 또 다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오사카 그 이야기를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사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사카이 그곳에서 일본 여행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유명한 건축물은 없지만 발길이 닿는 곳으로 걸으면서 일본을 느껴봤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직원분이 추천해주시는 곳에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아침 식사였는데요 관광지가 아닌지라 메뉴판이 모두 일본어더라구요 주문하는 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식당은 전 세계에 있는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래도 팬케이크에서는 일본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걷고 걸으면서 호텔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봤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공원이지만 그렇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맡겨졌던 짐을 찾아 왔던 길과는 또 다른 길로 가봤어요. 사카이를 좀더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한카이 전철 1일권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한카이 전철을 타러 가는 길에 퇴근하시는 호텔 직원분을 만났는데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저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제 한카이 전철 갔고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호텔 직원분 아까 직원분 같고 지금 분이 계속 뭐 그래라는도역 슈쿠인역 한카이 전철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첫 번째 내린역은 아비코미치역 한카이 전철 1일권을 끊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역에서 내려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을 지나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서니 평범한 집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아주 예뻤습니다. 걷다 보면 끝도 없이 뻗어져 있는 골목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사람들은 꽃을 아주 좋아한대요 집 앞에 잘 꾸며져 있는 화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친 발걸음, 빈 공터에서 잠시 멈춰봅니다 저도 모르게 찾아온 여유로움에 가만히 앉아 전철을 그냥 지나 보내기도 1시 51분 지나촌 야마토가와 역으로 다시 돌아가 봤어요 야마토가와 강이 있는 곳인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다들 자전거를 타고 강 가까이로 내려가시길래 저도 따라 내려가 봤습니다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내려와서 일까요? 새들이 반겨졌어요. 다음 역은 호소이가 와요. 구글 지도로 길을 찾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본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무작정 지도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는 중학교인데요. 동아리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다들 체육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아쉬움도 잠시. 호텔로 돌아가는 역에서 야구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일기예보랑 다르게 비가 조금 내려서 예상보다는 빠르게 호텔로 돌아갔어요. 도착한 곳은 남바 남바의 밤은 오늘도 깊어갑니다 짠! 저는 지금 사카이에서 남바로 옮겨왔고요 캡슐 호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의 오사카 여행기에서 첫 이야기 사카이시 여행 어땠나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일본 여행을 원하신다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사카이를 여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응. 안녕~~ <웃음> 꾸밈없는 일본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다면 사카이와 한카이 전철 1일권을 추천해드립니다